자동색싹 재배기로 이용해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 이 일제입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볼까요? 지금 어제 뭐 불림없이 바로 시작한 것이라서 어 빠르질 않겠지만 자동색싹 재배기는 20분 간격으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벌써 여기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보 면은 뿌리 쪽이 조금씩 조금씩 음뿌 리가 나오 려고 준비 를 하고 있 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는 자라난 속 도가 빨라 질것같 아요. 어 여기 는쥐눈이콩 인데, 음 좀한2년 이, 다되 어가 거든요. 보통 새싹이나 콩나물을 기르려면 그래도 2년 이내에 콩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아되는 숫자, 숫자도 좀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험 삼아서 놔두 봤어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이 들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일째가 콩나물 되겠습니다. 기르기 이일째 되는 날의 모습은 이렇게 살짝 어 뿌리가 보이는 그 정도 이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계속 20분에 한번씩 공급되다 보니까 그 아래쪽은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 안을 살짝 보면은 이진눈이 고운 콩나물이 지누공공이좀 껍질이 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물도 이렇게 좀 검게 검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음 여기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어, 물이 계속 위에서 떨어지면 거품들이 자꾸자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20분에 한 번씩 물이 한 1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멈추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거품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위에서 떨어지는 형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품이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밖으로 넘쳐서 이 주변으로 다 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항상 요 제품을 쓸 때는 연속이 아니라 여기 타임 타임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요 검게 변해버린 요 물을 갈아주고 새로 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새싹재배기 통을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물도 새로 바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음, 다시 여기 보면은 아래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랑 으악. 여기 있는 구멍이랑 잘 맞춰줘야 돼요. 잘못 맞추면 물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하고 어디, 다시 타이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바쁜 일정으로 어 물을 하루 교체를 못해 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더 지나고 나서 얼마나 다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여기 진눈이 콩은 어 지금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이 좀 요 콩이 오래되어서 갈아가 별로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구입했던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폭풍 성장을 할것 같아요. 오늘도 물을 한번 더 교체해주고 가겠습니다. 어 물을 새로 갈아주고 다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어, 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음, 일주일째가 된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콩나물이 굉장히 잘 자라 주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길이도 먹기 좋을 정도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진눈이콩은 아무래도 어, 한 2년 정도가 좀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발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원이 콩도 다시 콩나물로 길러 먹으려면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음, 생산된 걸로 해가지고 한번 어, 제가 기준은 ]겠습니다. 콩나물 용콩은뭐 일반 다른 콩들이랑 다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새싹으로 아니라 <웃음> 초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콩나물이 살짝 이렇게 초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의 콩나물로 오늘 길러서 먹겠습니다